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아 이봐 이복풍들이 그냥 형아들 데려와서 나 때렸잖아 그냥 아 부귀 전사들이 와서 그냥 때렸어 너냐? 우리 세탁소 괴롭힌 게 너냐? 이러면서 그냥 어나갈고로온 거야 지금? 아그골인데 안돼있어나 하고 싶은 거말 거야. 나 이제 하고 싶은 거말 거야. 제가 어, 자꾸, 어, 일부러 이렇게 트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트롤 하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고 할순 없지만, 못한 건또 아니야. 어, 어. 언제 한 명만 해주면 안 될까? 그렇지, 두랄로돈. 어, 깨고르치 나쁘지 않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에이스만 나쁘지 않다. 그게 그래, 가게는 좋다. 그래 아니, 이거 말고! 아, 달고기 말고! 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잘하잖아요? 양악이라 그러고 제가 못하면 트롤이라 그러고 제가 평범하게 하면 이번에 한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형화돼 있다? 그래좀 힘들다? 원딜리 없어도 돼, 괜찮아요? 다 때려서 없애버리면 된다. 잘 있어! 나이스! 아 됐어요. 아뭐이 자식아! 안녕? <웃음> 기분이가 나쁘구나. 오, 아, 열매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다. <웃음>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피가르도님 알아서 해주시겠지요자 양념된 거. <웃음> 내 거야. 맛있거. <웃음> 너무 맛있거. 자 볼러지 찍어주고요. 아래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왜 하나. 얘들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마릴리 원딜한테는 약한데 근접한텐 세요 근데 하필 우리 원딜이 없네? 망했네? 나이스 좋고 이루와이루와이 자식 이루와자나나 나.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모든 걸 상승시켜버려! 아... 나쁘진 않았는데... 억울하다... 아니 그쵸? 에이, 궁극 다 뺐으니까 나쁘진 않았죠 그죠안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바깥으로 빼와야지! 버려 버려... 어? 아니다 아니다! 이거 들어가야 된다! 죽어! 하하요 <웃음> 자식이! <웃음> 칼이 와네요. 어, 나 내가 말해도 부끄럽다. <웃음> 어차피 이거 파이어로만 잡으면 돼. 뭐해? <웃음> 오 뭐야 여자 시강아 <웃음> 아, 너무 재밌다. 아 이렇게 하는 거지. 오이 자식 어 재밌었다 여기 있거든 파일 여기 있거든 100% 여기 있거든 어 있을 줄 알았어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있을 줄 알았어 너 이리로 와어너 이리로 와 여기로 와이 자식아 내거나이스 우리 팀 자리 멋있어 아니 왜 까비에요 아니 제가 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미야 들어오세요. 자 솔직히 하이퍼컵이야. 너무하잖아 그지? 자, 자 자, 얘기 들어봐요. 그전 영상도 나좀 너무했어.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고 자 가봅시다. 아이템 먼저 고를게요. 뭐야 노때 아! 에 돌태식이 또 왔구나. 조태식인가? 아 진짜 좀 가라 진짜. 자 가자. 자막내언형 사용할 아이템은 어, 조태식. 그리고 노템 두개 플러스 파워 이렇게. 두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 영상에서 제가 양학을 했다는 모종의 소문 같은 게 돌아서 제가 양학은 아니지만 사죄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벤트 게임을 할게요. 이거 이거 잡음 되거든요. 잡으면 되거든요. 자플스 파워 찍어주고 나 둘. 자 피해주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이고 <웃음> 이쪽으로. 자 꺾어주고. 아..아..무슨 소리야 아, 지금 아이게임에 이런데 무슨 양악이에요 자 짱어 간다 자 럭니 가요 자 럭니가 지금 어 꼬물이 꼬물이 발사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아하하하. 망해? 왜 죽어? 간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뭐요? 뭐요? 뭐요? 뭐요? 뭐요? 여자씨 어? 왜? 일로와 일로와요 일로와 쫄. 겁먹었어요 지금? 아, 진짜! 나 이겨, 나이거 이거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내가 무조건 이겨. 내가 무조건 이겨. 일로와, 일로와.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웃음> 이게 양악이지, 이거 양악이야. 아, 내가 양악 다 하고 있잖아. 아, 다 덤벼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네, 진짜. 겁먹으셨어요. <웃음> 기회주의자다. 나이슬 역시 사람은 기회를 보고 살아야 돼.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잠만 보 힘이 이길까? 어? 죽어! 뭐요? 여자식이! <웃음> 어? 왜 나만 때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 하이퍼컵 아니잖아! 아니 왜 무게 전사 들이왔냐고하이퍼컵이 아니잖아! 죽공 제발! 제발! <웃음> 아니 무게 전사가 왔잖아하이퍼컵 아니잖아! 아니 왜 이걸 항복을 해요? 아 망했네! 하지 마. 포기는 아직 하는 거 아닙니다. 버려 버려. 백도 해야 돼. 백도 해야 돼난 백도 해야 돼. 아니, 잠만 봐. 니입 가고. 펜텀 저거 쓰는 거하고 저... 다알 수가 없어 저건. 아, 이거 봐. 아, 왜 나한테 봐왜 우리 팀만 하이퍼야. 왜 우리 팀만 본게야 아, 저거 봐 봐. 제라우라 누가 저렇게 해야? 하이퍼가. <웃음> 따라간다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어 죽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까마자까마자까마자까마와 이리 와이 이리 와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아 이봐 이포풍들이 그냥 형아들 데려와서 나 때렸잖아 그냥 아부외 전사들이 와서 그냥 때렸어 너냐? 우리 새싹서 괴롭힌 게 너냐? 이러면서 그냥 어나 갈구로 온 거야 지금? 딱그 꼴인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야 공중에서 왜안 내려와 공중에서 타서 죽었어 아 저기도 단체로 티배가 하고 있는 거잖아 일로 와나안 나가 일로와요? 뭐요? 일로와 못때리지아 아, 뭐 <웃음> 맞다! 저안에 풀어가야 되지! 와 뭐야 이거 탱커였네? 흠